나고 비동산 나오고, 나오고 강야 어, 핵심. 자, 여기 이제 강종로 하면 선수들끼리는 뭐와 어, 가장 핵심이냐면 일단은 형태기본 알고 그죠. 음. 그다음에 태와 종류가 같이 동시에 나가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강조분에요거 같은 개념이는거예요이두와 모나우면이 뭐 비동산은. 아, 봐봐, 이트가 이지니까, 이, 단수니까 어차피 이지 아니면 여기는 어디까지 안 돼. 근데, 응. 잠깐 아, 아니야. 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 이건 안 되나? 헤주빈 헤즈빈도 될수 있지? 그렇지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비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동사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트는, 어, 이트는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해봐. 해석 안함 특징 다 적어도 되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피강요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에 피강요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대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니, 내가? 나머지라고 했어, 나머지. 나머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해 되냐면, 논리적으로 가야 돼. 피강요와 뭐가, 나머지가 플러스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더해지면. 완전한 문장이 돼. 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 뭐가 되면 시강조와 나머지가 더해지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종류는 뭐냐면 딱뭐 없어요 종류는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냐가 종류예요 1번 주어 2번 6저번 3번 전명구 전주사번?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전명구는 대게이뭐 부사절이 나오겠죠 부사절. 부사 부사구죠 부사구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사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부사절 부사하고 다 나올 수 있다는 라 거. 주어나, 목주어나. 뭐 어,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뭘까요? 요거지. 의문사죠, 의문사. 의문. 의문사. 의문 부사,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도 있고요. 의문 형용사도 있고, 의문 부사도 있는 거야. 의문사. 의문사라고 했지만, 의무사가 나오게 되면 의무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난도예요 고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도는 바로 여기 5번에 있죠 키방교구에 5번과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가 이제 고난도가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문장을 놓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사단이 뭐슨 냐면? 화단이 자, 어, 목조 하나 적어볼게요.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 을 깼어요. 그 다음에 어뭘 써보냐면, 어 인더스트리트 거리에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어제 깼습니다. Yes, r b a y 이런 걸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 와 봐. 1번 주어죠 2번 목적죠요 일참을 깼다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3번 그 다음에 부사 어, 이거 부사가 나왔네요 4번 부사 우리는뭐 부사 부사하고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강조해 본다는 거예요. 1번 강조 2번 강조 3번 강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강조까지는 기본이야. 그걸로. 부산. 여기 4번? 부산? 부산죠? 이렇게 할게. 해보자. 내 네,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 어떻게 했는데요? 봐봐.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야 될게 있고, 뭐야? 시제. 시제가 뭐야? 과거. 과거 시제. 과거 시제니까, 자, 이, 뭐, 어디가 나가요? 여기서 시제. 1번 여기 들어가면 돼요. 반 아그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못 써주면 돼? 됐어주는데 그럼 나머지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나머지가 나다 그럼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 o o k the window y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세 개를 두개 사선 넣어주면 여기 봐 여기 피강조 플러스 뭐 나머지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알겠지? 됐잖아. 아, 요거 배운거야 요거 자 아, 2번 강조해봐요 2번 빨리 리하자1 Word 그 다음 뭐 나와? Window 목적을 강조했네 나머지는 뭐 써줄까요? 대리아는 그치 f a b o k 그리고 앞에 나갔으니까 피 강조로 나머지는 In 트리트 s t r 에서 나머지는 역시 뭘 강조했다? 2번을 강조해 그치? 3번 어떻게 결해요 예. 월드. 3번이 어어 인더스트리트야. 자, 인더스트리트 나왔고, 댄 나왔어.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면 되니까, 인더스트리트 제외한 나머지 타잔, 브로크, 어, 그 다음에 더 윈도우, 조금만 더 쓸게. 인더스트리트 뭐 빼니까, 예스 s t e 까지 여기까지 나오면 되는거죠. 그죠? 됐어. 3 4번 관계합니다. 부상 관계하니까, it, words, 다음에 3번이거 있죠? 어제, 네. yester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됐써주고 나머지 써주면 되니까, 역시, 타단 서부터 yesterday를 뺀 나머지, street까지 써주면 되죠? 자, 질문 들어가야 되네. 여기서부터문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요 얘는 뭘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거든요. 잘봐요 여기. 얘는 얘는 어떤 성기들을 지니고 있는 놈들이냐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트 가조는 아니에요. 가조는 아니지만 해석은 안 해줍니다. 강조문에 그래서 사선 사선 사선 거두되는 얘들이 없으면 나머지 가지고 그 완전한 문장 을 구성할 수 있어. 강조하게쓴 거기 때문에 뭔가 빠르지면 안 돼. 그럼 얘는 자 얼마든지 후나 훈이나 퀴치나 또는 관계부사 웨어나 웬이나 이런걸로 바꿔줄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알겠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뭘로 바꿔줘요? 해봐 얘는 하단이 나갔네 주격이네 그렇지? 윈도가 나갔네 윈도가 나갔네 그럼 목적가되네 퀴치 선행사가 사본이다 그 다음 여기 뭐 나왔어? 손정아 여기 야. 장수죠? 장수 장소 아니야? 뭘로? 네. 왜요? 얘는 뭐야? 얘는 순회가 네왜 아니냐, 왜. 기본적으로 관계부사, 왜어나, 외를 써줄 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고, 들어와도 부사나 부사로 들어오지? 그럴 때 장수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 문제는 뭐예요? 의문사라는 거야.